전날 대비 0.1kg 증가했다 노력이 부족했나? 변을 못 봤나? 운동에서 근육이 늘었을거야 팔굽혀펴기는 점점 편해지고 있다 슬슬 몸에서 적응하고 있어서 강도를 좀 늘려야겠다 야, 근데 솔직히 배 튀어나온 부분 뭐 꼼수 아니냐? 더 내려가야 되는데 저기 서 찍고 그냥 올라오네. 이 물통은 10kg가 조금 넘는다. 아직은 가볍게 근력 유지하는 정도만 한다. 잘 보면 살속에 근육이 있긴 하다 진짜 정말 잘 봐야해 집중해서 위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중심 잡는 게더 운동되는 것 같다 카메라를 잃을 뻔했다 스는 근육을 사용했더니 뼈에서 소리가 난다. 오늘은 평소랑 다른 행동은 안했는데 체중이 조금 증가했다. 오늘 못뺀살 내일 같이 빼야겠다.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움직일 거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나만 살 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 모두들 승리하길 기원한다. 독한 놈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놈이 독한 거다 나는 독한 놈이 될 거다